안녕하세요 이지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해볼 건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떻게 하다 유튜브 시작하게 됐어요? 뭐 저도 시작해도 될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지금 시작해도 안 늦었어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유튜브에 영상을 찍거나 유튜브에 영상 올리시는 분들이 아직도 현저하게 적습니다. 왜냐하면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하지만 유튜브라고 하는 채널 특성 자체가 영상을 내가 직접 찍어야 되고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니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내가 유튜브에 과연 영상을 올려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죠. 사실 유튜브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수 있고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영상으로 찍고 그리고 그것을 표현한다면 기회가 더 무궁무진하게 넓어진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2015년에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늦었다 라고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늦었다 라고 하는 기준은 뭐냐면 이미 돈을 많이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잘 나가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는데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정말 많아졌어요 진짜 정말 많아졌고 그리고 저와 같이 이렇게 강의 콘텐츠라고 하는 이런 재미없는 콘텐츠 이런 거 올리시는 분들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뭐 내가 살고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표현 같은 것들을 정말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만 사시면 아니면 카메라도 살 필요도 없어요 핸드폰으로 찍을 수 있는 그런 환경만 있다면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 어, 유튜브를 보면서 되게 인상 깊게 보고 있는 그런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지금은 뭐 되게 유명하신 분이시지만, JM이라고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지금은 현재 일본에 가 계시지만, 출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시고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시는데 저는 이분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확실하게 심어주셨어요 왜냐면은 이분은 촬영하는 장소가 되게 특이한 게 숙소에서 굉장히 많이 촬영을 하세요 물론 집에서도 많이 촬영을 하시지만 일을 하느라 분명히 정말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숙소에서 조차도 영상을 촬영한단 말이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촬영을 하거나 어떻게든 짬을 내가지고 촬영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JM님 대단합니다 <웃음> 진짜 진짜 대단해요 그걸 보면서 저도 굉장한 용기를 많이 얻습니다 아 이렇게도 영상 촬영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도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낀다는 거죠 어,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JM이라고 하는 채널 한번 꼭 한번 들어가 보세요 물론 내가 관심이 없는 분야일 수도 있겠지만 이 분이 하시는 걸 보면은 저도 어떻게 보면 은 가끔씩 그분을 좀 따라하고 싶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콘텐츠를 올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그분을 벤치마킹 해도 괜찮을 것 같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해주 하셔야 될 거는 삼각대 같은 것들을 사주시는 것이 좋은데 삼각대 같은 것도 굉장히 싸잖아요 뭐한 만원 정도만 살수 있어요 만원에서 15,000원 정도 그거 하나만 구매하시고 그리고 핸드폰만 있어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아주 작은 방에서 핸드폰으로 촬영을 시작했는데 을 그렇게 시작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 지 이제 4년? 2015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저도 어찌됐건 열심히 많은 분들께 콘텐츠를 만들고 소통하고 할테니까요 지금이라도 꼭 카메라 켜시고 유튜브 시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카메라 앞에서 서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스럽고 그리고 낯설 수도 있겠지만 막상 말을 하다 보면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해주시는 분들이 이제 댓글도 달아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통을 한다고 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마다 영상을 올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좋거든요 혹시 지금 강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개인 나만의 이제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 그리고 또한 이제 무엇인가 이제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인가 막각 전달하고 싶으시다면 무조건 유튜브 시작하세요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이제 내일 강의를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가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이렇게 촬영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만 아무튼 저는 물러가고요 또재밌는 정보와 그리고 재미있는 콘텐츠로 여러분들께 보답하는 이지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쌤이었습니다